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십성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 i 이엠프로의 특징이 생긴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i 이엠프로가 이제 음량으로 세팅되면서 십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깊이 코 음량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정간도 음량으로 세팅되고 또 지지도 음량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정간에 이제, 오행이 엄량으로 각각 세팅이 되다 보니, 10개, 10천간이 생겨났죠. 또, 지지도 마찬가지로, 오행이 엄량으로 세팅되면서, 10가지의 특징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지지는 또 12지지입니다 이것은 토가 4개가 구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엄미 2개 양의 토가 2개 이렇게 4개가 구성되면서 12지지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토를 제외하고는 다엄양으로 세팅되면서 또 10성의 형태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토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좀 2개씩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간목부터, 어, 청간 먼저 찾아보고 또 한, 다음 지지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직접 내 일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간 기준으로 뭐 십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목, 감목, 일간이 간목이신 분. 일간이 갑목이신 분의 정간에 있는 열개가 어떤 십성으로 구성이 되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갑목이 만날 수 있는 오행 중에 이제 갑목이 또 목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은 갑목이 목을 만났을 때에는 양의 목, 음의 목 이렇게 만나진다 라는 겁니다 갑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입니다 일간이 갑목일 때 양의 갑목을 만났을 경우는 무엇이며 음에 을목을 만났을 때는 무엇이냐 목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을 만나면 파오에 해당이 되는데 이 파오 안에 비견도 있고 급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과 오행이 같고 음량이 같은 경우 비견이 되고 또 일관과 오행이 같지만 음량이 다른 경우는 급제가 됩니다 간목이 간목을 만나면 비견이 되고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급제가 됩니다 을목이 일간일 경우 한번 볼까요 을목이 일간일 경우는 또 목을 만나면 파워가 해당이 되죠 하지만 음량이 이제 일간의 음량이 달라지니까 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 겁제가 되고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어, 목이 화를 만났을 경우 목이 화를 만나면 목이 이제 목생화 생해주는 대상이 화입니다 이렇게 생해주는 대상은 무엇에 해당이 되냐요 아웃풋이죠? 네, 식상 아웃풋에는 식상이 존재하는데 식신과 상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는 천간에 보면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의 화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간목일간이 생화는 화의 음량이 같은 경우 또 음량이 다른 경우에 따라서 식신과 상관으로 나뉘어지는데 간목이 생하는 오행의 음량이 같은 경우가 식신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병아를 만나면 식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간목이 음량이 다른 정아를 만나면 상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목을 해볼게요 을목은 병아를 만나면 상관이 되겠죠 을목이 정아를 만나면 식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화를 만났으면 이제 토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이 토를 만나면 목극 토 예, 일간이 토를 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토를 이제 극하면 이 토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켓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도 정간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요 여기서 일간이 극하고 음량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예, 무토는 양, 기토는 음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음양이 같은 무토를 만나면 편제 그리고 음양이 다른 기토를 만나면 정제가 됩니다 앞에 파워와 아웃풋은 이름이 비경겁제 또 식신상관 이런 이름이 나왔죠 예, 이것은 일관과 같이 이렇게 내 일신에 붙어있는 에너지죠 비경겁제도 내 일신에 붙어있는 에너지고 또 아웃풋은 나로부터 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 외에 재성, 관성, 인성 이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에너지의 관계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정편으로 이름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재성은 편제, 정제 어, 또 앞에 다음에 관성은 또 편관정관 인성은 편인정인 이런 형태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정자와 편차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정자는 발을 정자 편차는 치우칠 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간과 관계에서 음량으로 이렇게 세팅이 될때 정자를 씁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좀 안정된 에너지다라고 보고 일간의 음량과 같은 음량을 만나면 이거는 너무 치우친다 에너지가 치우친다 해서 편자를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살펴보면 감목이 무토 어, 양의 무토를 만나면 편제가 되고 또 감목이 음의 기토를 만나면 정제가 됩니다. 을목을 살펴보면 이제 반대로 을목이 양의 무토를 만나면 정제가 되고 음의 기토를 만나면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간을 극하는, 그러니까 간목을 극하는 오행은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관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도 경금, 신금, 양의 금과 엄의 금으로 나뉘어지고 이것은 편관, 정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을 극하고 엄양이 같은 경우가 편이 됩니다. 편관, 경금이 평관이 되고, 또 간목이 신금을 만나면, 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어, 을목일관, 을목은 또, 음일관이죠. 음의 일관이, 이제, 양의 경금을 만나면, 정관. 같은 음의 신금을 만나면, 평관이 됩니다. 네, 마지막, 수를 만났을 경우, 이제, 간목이 수의, 오행의 수를 만나면, 공급받는 에너지로, 일관을 생해주는 에너지로 인성이 됩니다. 여기에도 임계, 임수는 양이고 개수는 음이므로 여기에서 같은 양이 생해줄 때는 편인 그리고 음양이 다른 음이 개수가 생해줄 때는 정인 이렇게 됩니다. 을목일관은 음이죠. 그러면 이제 임수, 양의 수가 생해줄 때는 정인 어, 개수 같은 음이 생해줄 때는 변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의 어, 십성을 찾아보는 것을 목의 일간 기준으로 알아보았고요. 다음 지지를 알아볼 건데 지지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지에서 체와 용을 바꿔 쓰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체와 용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기 모양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 모양은 양인데 그 활동하는 에너지, 뭐 용을 쓰는 그러니까 활동하는 에너지가 어 반대로 음이다. 뭐 음으로 생겼는데 양으로 활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이제 화와 수가 채용이 바뀌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선 살펴보면 지지에는 사화와 오화. 그리고 또 해수와 자수 요두 글자가 생긴 꼴, 생긴 모양과 활동하는 에너지가 상반된 어, 그런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는 원래 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양으로. 오화는 양으로 생겼는데 활동은 음으로 한다는 것이고 해수는 음으로 생겼는데 양으로 활동하고 자수는 양으로 생겼는데, 음으로 활동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좀더 깊은 내용은 그 지장간 영상 보시면은, 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채와 용이 바뀐 것을 아시고, 우리가 십성을 적용할 때에는 활동하는 에너지로 적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화를 양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으로 보고 십성을 적용시키고 오화는 음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음으로 보고 십성을 적용시킨다 라는 겁니다 한번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목은 천간에는 간목이 양이고 을목이 음이고 지지에는 인목이 양이고 묘목이 음입니다 화는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이고 또 사화가 양이고 오화가 음이고 지금 활동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는 무토가 양, 기토가 음, 지지에는 진과 술이 양이고 축토와 미토가 음입니다. 그리고 금은 천간에는 경금이 양이고 신금이 음이고 지지에는 지지신금 양, 지지유금이 음입니다. 수는 천간에 임수가 양이고 계수가 음이고요. 지지에는 해수가 양이고 자수가 음입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지지, 지지의 십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일간이 갑목일 때, 목을 만나면, 지지의 목을 만나면, 임목과 묘목이 있습니다. 임목은 양이고, 묘목은 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임목이 비견이 되고, 묘목이 겁제가 되었습니다. 을목일 때, 을목이 일간일 때는, 이제 음일간이죠. 그래서 임목이 겁제가 되고, 묘목이 비견이 됩니다. 자, 간목이 지지의 화를 만났을 때 지지의 화는 사화와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어, 양이 같은 양을 만나면 식신이 되고 음을 만나면 상관이 되는데 여기서 사화가 식신이 되고 오화가 상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화용이 바뀐 설명에서 어, 이것을 추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을목일간일 경우에는 사화가 상관이 되고 오화가 식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를 만난 경우 감목이 토를 만나면 재성이 되는데 지지에는 진술과 축미가 있습니다 진과 술이 양이고 축과 미가 음입니다 그래서 양을 만나면 편제가 되죠 감목이 양이 간이기 때문에 양을 만나면 편제가 되고 또 감목이 축미를 만나면 정제가 됩니다 을목은 어일간이기 때문에 진술양을 만나면 정제가 되고 충미엄을 만나면 편제가 됩니다 네, 갑목이 또 금을 만났을 경우 나를 극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관성이 되고 지지의 금은 신금과 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극하고 어, 음양이 같은 경우 엄양이 같으면 평간이 되고 엄양이 다르면 정간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 지지신금이 양이고 유금이 음이기 때문에 지지신금이 평간 지지유금이 정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밀간 을목을 만났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지지의 양인 신금을 만났을 때 정간 음인 유금을 만났을 때 편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수를 만났을 때 지지의 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해수와 야, 어, 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수도 이제 어 조금 전에 설명드린 채와 용이 바뀐 그런 에너지로 어 해수가 양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감목 양일간이 또 양의 편인을 만났을 때 편인이 되고 감목일간이 음의 수를 만났을 때는 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는 편인, 자수는 정인.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밀간, 을목. 을목은 해수가 정인, 자수가 편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목을, 목일간을 중심으로, 청간과 지지가 어떻게, 어, 만나서, 어떻게 십성이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른, 이제, 병아, 정아, 모토, 기토, 다른 일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네, 화일간 한번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병아, 병화일간이 또 화를 만났을 때 네, 같은 화를 만나면 이제 파워가 되고 여기에서 청간은 병화정화가 있죠. 그리고 지지는 사화, 오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병화와 사화는 비견 그리고 일간과 오행이 같지만 음량이 다른 정화와 오화는 급제가 됩니다. 정화는 이제 어밀간이죠. 어밀간이니까 병화와 사화가 급제가 되고 정화와 오화가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화일간이 토를 만났을 때 화생토 생하는 대상 이것은 식상이 되고 아웃풋이죠. 여기에서 무토와 기토는 이제, 청간은 무토와 기토, 지지는 진과 술, 충과 미. 이렇게 해서 진술, 충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관과 음량이 같은 아웃풋은 식신, 다른 것은 상관입니다. 청간에서는 무토와 그리고 지지에서는 진토, 술토가 양임으로 식신에 해당이 되고, 어메토, 기토와 그리고 축토, 미토가 어,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음일간 정화를 살펴보면 이제 바뀌어 음양이 바뀌었으니까 또 바뀌었죠 예, 정화일간에는 무토와 진토 술토가 상관이 되고 기토와 축토와 미토가 식신이 됩니다 자, 화가 금을 만나면 화극금 예, 일간이 극하는 대상은 재상이 됩니다 마켓 여기에서 경금과 신금 청간의 경금 신금 지지의 신금 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의 경금과 지지의 신금이 양, 그리고 청간의 신금과 지지의 유금이 음 이렇게 되어서 양을 만나면 이제 편자 같은 일간이 일간과 같은 음양은 편이 되죠. 그래서 병화가 양이므로 병과 편이 만나서 편제 그리고 양과 음이 만나면 정제 네 이렇게 되어서 편지, 경금과 신금은 편제 정간신금과 유금은 정제가 됩니다 네, 음의 정화는 또 반대로 경금과 지지신금이 정제 정간의 신금과 유금이 편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병화일관이 수를 만났을 때 수극화 이것은 일관을 극하는 오행이므로 관성이 되고 어, 간성 수는 또 청간에는 임수 개수가 있고 지지에는 해수 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간의 임수와 지지의 해수가 양, 청간의 개수와 지지의 자수가 음. 이렇게 됩니까? 어, 일간과음양이 같은 경우는 편관이 되겠죠. 청간 임수와 지지 해수가 편관, 그리고 청간 개수와 지지 자수가 정관이 됩니다. 음일간정하는 반대로 청간의 임수와 지지의 해수가 정관이 되죠 그리고 음일간 같은 음 끼리 정관 개수와 지지 자수가 평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병화가 목을 만났을 경우에 이것은 목생화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므로 인풋 인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청간의 갑과 을 지지의 인과 묘 이렇게 구성이 되고 청간의 양은 갑목 지지의 양은 인목 청간의 을목은 음 그리고 묘목은 음 이렇게 되어서 어, 일관과 같은 음량은 편인이 되죠 간목, 인목은 편인 일관과 어, 음량이 다르면 정인이 되죠 을목과 묘목은 정인입니다 일관이 정하일 경우에는 간목, 인목이 정인이 되고 을목, 묘목이 편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병하일관과 정하일관에 대해서도 십성을 찾아보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제, 무토, 기토, 음, 경금, 신금, 임수, 개수도 같은 방식으로 십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